운명을 믿은 대학 세내기에 연애성공단 뿅 제가 대학교 시절에 등교길에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가면 한 10분, 15분? 가야 되고 언덕도 너무 많고 여러 학교들에 악명높은 언덕 계단이 있는 것처럼 66계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을버스 같은 거를 또 타고 등교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1학년 후배 한 명이 걸어서 올라가길래 이 친구가 아직 버스를 모르는구나 해서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거든요? 그랬더니 아 저는 걸어서 올라갈게요 그래서 왜? 라고 했더니 자기 지각길에 서둘러서 막 올라가다가 딱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서로 딱 얼굴 보고 어? 이런 운명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? 그래서 어.. 그래 라고 하고 저는 버스를 타고 갔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몇달후 과방이라는 공간에서 그 친구가 꽁냥 꽁냥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니? 라고 하니까 등굣길에 가다가 같은 학교 타과 사람한테 번호를 따여서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.. 이게 된다고?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. 우연히 그대의 옷깃을 지치고 우연히 그대 그 시간에 우연히 그대 거기서 만나 운명처럼 서로를 알게 되었죠.